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며칠 전에 세세개편안 세제 올해 세제개편안을 7월 21일이었죠. 어,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어, 향후에는 투자의 어떤 방향이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제가 말씀을 같이 세제개편안을 올려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어, 종부세가 이제는 주택 숫자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액의 합계를 가지고 어, 종부세 부과하는 게 이제 바뀌게 되면 여러 채의 주택을 투자를 하되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곳에 아직까지는 공시가격이 어, 평가가 시세에 맞도록까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들에 투자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급을 해 드렸던 게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제가 네이버에서 보고요. 어, 취득세는 아직 중과되는게안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안 되는 1.1%가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거죠. 그리고 이런 물건은 없어서 못판대요. 그럼 이런 물건은 누가 살려고 이렇게 없어서 못파는 걸까요? 종부세 완화 이후에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제가 예견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정부세 풀어줘도 뭐 이거 뭐그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당장 이렇게 표가 나고 있네요. 근데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국회 통과도 안 됐는데 어느새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야 정말 정부 정책보다 더 앞서가는 게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구나 하는 걸한번더 다시 읽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공시가격 1억 이하 거래가 늘어난 거는 이제 지방보다는 아직은 서울 쪽이겠죠. 서울 쪽에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저렴한 빌라들 있죠. 그런,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장, 한번 보세요. 세제 개편안을 보자 말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더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종부세 부담이 줄었으니 저렴한 빌라를 몇채더살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투자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어련히 이런 생각을 먼저 먼저 다 하셨겠습니까? 그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어 다만 아직 취득세는 중가를 안 풀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매수세가 먼저 살아날 그런 방향성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어 지난 21일 발표된 세세 계편안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투자의 방향에 맞추어서 남들도 조금 찾을만한 그런 방향에그 길목에 내가 먼저 가서 길목을 지키면 되겠죠. 그렇게 방향이 투자 방향이 만들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도 이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6억에서 기본공제가 9억으로 올라갔죠. 부부 둘이 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계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부부 두분 합해서 18억 미만은 종부세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것도 굉장히 크죠 어, 여러 채를 갖고 있다 해도 1주택자가 아니고 여러 채 갖고 있다 해도 1인당 공시가격이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니까 잔잔한 거 여러 개 합해서 9억 이하 되도록 또 만들면 되잖아요 투자를 그런 방향이 하나가 생긴 거죠 어, a 씨라는 분처럼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말자 매수에 추가 매수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참 재밌네요 사람 마음이 또다 똑같아 보여서 참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매물 문의는 원래부터 늘 사실은 있어 왔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 이제 부산이 6월 말 일자로 탈락하면서 7월 한 1, 2주? 지금 이제 3주 차잖아요. 4주 차죠. 뭐한 2주 반 넘어까지는 조용했었습니다 근데 어 오늘 이제 매수 문의가 제법 꽤 있었고요 아마 그동안 안 팔리고 했던 집들이 이제 또한두 채씩 팔린 분들도 계시고 팔린 걸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뭘 투자하면 좋겠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담을 올의했던 그런 전화들이 있었거든요 었뭐 이런 게 방향인 거죠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게어 이거는 이제 갭이 작은 것부터 투자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부산으로 치면 빌라가 아니라 그런 원룸들 매물들이 많이 있죠. 사타 접수를 해놨다든지, 사타가 통과 뭐되다든지 이런 초기 재개발 지역에 원룸들. 그런 게 이제 1억 이하가 있는 거죠. 근데 1억 이하이지만 아무런 개발 효재가 없다. 그런 데는 또 그다지 사도 받자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손이 크게 안 나갈 거고요. 어, 하다못해 초기 지역 재개발이라도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이런 거는 얼마든지 구역을 나누어서 분산에서 사도도 된다는 얘기죠. 서울 쪽은 7.10 정부에서 7.10 대책을 발표한 후에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그 취득세 최고율이 12.4 85제곱 이상은 13.4%까지 취득세가 올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남아있는 세금 완화정책은 취득세 푸는 게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1.1%에서 집한 채인 게 뭐, 두 채락하면 뭐, 2.2라도, 아이고, 두 배네, 이렇게 싶을 텐데, 12.4, 13.4% 이라니까, 이거는 징벌적 취득세입니다 사실은. 뭐, 10억짜리 집 샀다. 취득세만 1억 2,400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세금이에요, 실제로는.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뭐, 조정 안 풀면, 이취득세 중간은 이것만이라도 좀 풀어주면, 거래가 좀 활성화는 될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까처럼 다주택자들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는 방향이 열려 있고 이렇다 한들 취득세가 묶여 있는 한은 1억 이하 매물 내지는 그냥 토지들, 토지들 매물 이런 것 밖에 못 들여다보죠 뭐 편안하게 뭐 서민들이 집한채가지고 있는 걸 쉽게 사고 팔고 하려면 취득세가 풀려야 됩니다 실제로 대출도 뭐 금리가 굉장히 부담이긴 하지만 취득세 12.4%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세율, 뭐, 토지도 4.6%인데, 이거에 3배 이상이 돼가 말이 되겠습니까? 취득세가. 정부가 투자자인 거죠. 취득세니까, 뭐, 지방자치, 뭐, 단체가 투자자인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래가 많게 12건 되는가 하고, 중가 때문에 안 사고 안 팔고 얘가 한건데가 12.4% 걷는가 하고, 백성들은 어느 걸 원하겠습니까? 내집 팔고 싶을 때팔수 있는 걸 원합니다.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12.4를 안 내고 1.1 내고 내 집을 편하게 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변경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왕 정부에서 부동산을 완화해 주려고 뭐 공약까지 걸었고 또 그런 표들을 지지를 받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가 워낙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그냥 쪼아붙이가 실패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거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 이건 취득세도 반드시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제 우선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완화 해주는 그 주택수가 이제 완화되고 가액으로 변경되는 그건 때문에 재개발 구역 안에 잔잔한 빌라들 현재는 1억 이하 이런 매물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길래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고 방향이 똑같아 가지고 깜짝 놀라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봅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투자 방향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방향은 어 이게 정부 정책 따라서 영원한 방향은 없습니다 어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하는 그 우리나라가 근국이 래 부동산이 어떤 정책이 어떻게 흘러갔고 각 대통령별로 어, 오르고 내리고 했던 그런 흐름들을 대학원 그 2학년 2학기 때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던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부동산 어떤 현대 부동산의 대자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어, 규제로만 너무 일관되게 해 놓은 건 그건 또 언젠가는 풀게 되어 있고 또 풀어놓은 그것도 마지막 끝은 또 너무 올라가서 또 규제를 하게 되어 있고 어, 이렇게 그 반복이더라고요 물결 모양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게 어,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놨던 어떤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근데 통과돼야 됩니다 참 용감해요 국회 통과가 안 되면 말짱 도루뭉 되잖아요 아무리 뭐 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도 개정 아니기 때문에 통과까지 마무리 되려면 9월달이 지나야 됩니다 통과될 줄 알고 뭐 사놨는데 통과 안돼 버리면 그럼 도로 또 파는 건 쉽습니까 그건 또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조금씩 어 만약에 주택수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최종 정부 통과되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초기 지역의 어떤 잔잔한 뭐 토지 매물들 또 그런 거 사시면 되죠 어 부동산 정책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살아 있다는 게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어, 정부 정책과 투자 방향 그거를 연관해서 곰곰이 들여다보면 투자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 남들이 그쪽에다 쏠리고 난 뒤에 사실은 방향을 틀면 지갑비를 물게 되겠죠 그 조금씩 움직 반발장만 빠르게 움직이면 어, 그런 방향성을 또 미리 캐치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오늘은 네이버 에 올라와 있는 이런 어, 뉴스를 한번 공유를 해봐드렸습니다. 종부세, 주택수 대신에 이제 가액 기준으로 하는 게 국회 통과 국회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 공시가 지금은 공시가 1억이하죠. 취득세가 중과가 안 풀렸기 때문에. 어, 초기 지역의 어떤 이런 재개발 물건들, 공시가격이 아직 현실화까지 안 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유리하다는 걸 오늘도 한번더 확인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초롱부동산 그유튜버는요 재개발에 사실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튜버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같이 풀어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가끔씩 중요한 부동산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게 나오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어, 알람 이라든지 뭐 좋아요 구독을 쭉세개를한 세트로 다 해주시면 정보도 좀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저도 더 힘이 나서 또 유튜브 더잘 찍으려고 애를 쓰겠죠.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